지용 가는 길인데. 삼십 초? 니다 어, 여기데 어, 이는하나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비라했던이게기 보여거든? 이게 오 정수기도 있어. 또 있고 냉장고. 욕실. 괜찮아요? 여기 위에서도 침대가 있는가요? 음. 아니, 침대가 네개 있어서. 나보다 더 여러 침대. 오, 식탁이 있고. 어서 그리딩이야. 그리고 그 네. 샤워. 이런 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카바라. 그리고 여기에는 수영장. 어, 물이 따뜻하네. 물이 따뜻합니다.